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 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지식 보관소입니다. 자 오늘은 원 포인트 레슨으로 유튜브 편집기 사용법을 강의할게요. 자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피스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편집기예요. 왜, 왜, 왜, 왜, 왜냐고요자 보셨죠? 이렇게 말 더듬고 말 하나 막히고 이런 거다 잘라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유튜버들을 위해 편집 프로그램 좋은 거 많아요 그 중에는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다빈치 리조니를 쓰고 있는데 어, 수익이 안 나는 병아리 유튜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 무료 프로그램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빈치 프로그램이 이 무료라지만 무료치고는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게다가 영어 이거 해서 뭐 이런 거에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은 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유튜브에서도 자체적으로 편집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문 프로그램처럼 여러 기능은 없고 다만 오, 음, 몇 가지 그 음, 얼마 안 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근데 그게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쓸만한 게 이제 내가 아까처럼 말 더, 더, 더듬거나 말이 막히거나 요런 거를 잘라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잘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내 동영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떠요. 자, 그래서 편집하려는 그, 내, 내가 올린 흑역사 콘텐츠 중에서 이제 뭐좀 잘라내고 싶어.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편집기라고떠요 이렇게 클릭, 클릭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다여게 이렇게. 이렇게. 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렇게이렇 이렇게. 뭐지? 게이요이을 갖다 렇니다 요거는 이제 크기인데 스케일 이라고 하셨건데한 요렇게 해서 한 요렇게 3칸 정도가 제일 편집하기에 좋은 시각적 환경을 제공을 해요 자 오늘은 이제 편집기 들어가서 자르는 걸 알려줄게요 자르기 들어가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자르지 한번 이제, 제, 아 이제 다시 이게 또됐네 시작해 자기들이 만든... 자, 이렇게 제가 하소한구간이 있어요. 이 h o booked it? You w o u l 요요 a v 게 not a duel. You get h o 러면 e r to go to men, you get shot. g 그 o d Good. Good. g 너나도시작했 이런 게 끝없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딱 요걸 대고 분할 누르고 이렇게 파랗게 변했죠? 그럼 거기를 이렇게 쭉 끌어줘. 그리고 이게 편집된 거는 들어봐요. 나도시작했 코인을 거래를 하라고 그런 말이야? 이렇게 말이 막혀. 고기도 또잘라주안되면 이렇게 파변파때까지눌러요그그큼 지워져. 요 이런 일이 너도 나도 시작해. 자기들이 만든 고기를 거래를 하라고 그런 말이야? 그기는 고기는. 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중간에 내가 잘릴 부분이 아니내 잘못 선택했다 어 그럼 나가야지 할 필요 없이 이렇게 X있죠 그건 지우라는 소리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기죠 자 이렇게 구간이 정해지면 이제 미리보기를 들어갑니다 그럼 요게 파랗게 떠요 그때 이제 저장을 눌러준다 이겁니다. 저장을 한번더 확인해 그럼 딱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래서이 부분이 이제 잘라지고 동영상이 새로 업그 업로드되는 것처럼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려. 그래서 그 동안 이제 딴짓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나가도 돼요. 나가서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아 거기. 어 내가 나의 흑역사가 있는 부분이 말 덧, 덧, 덧, 덧, 더듬은 이런 뭔 개소리야 딱 지워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원 포인트레슨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